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많은 대적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미 땅은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대적자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물리치고 이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유언을 남겼는데 한마디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여호와만 섬기지 않으면 이가난안 땅에 남아있는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또 다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 사회, 문화적인 문제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들의 공격을 받고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하신 천국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을 아직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천국만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오늘. 여호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길 수 있을까요? 또 여호와만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여호와만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말씀하면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섬김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많이 섬기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 이야기는 돈의 도움을 인정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섬긴다는 건그 대상이 나를 책임져주고 도와줄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고 또 그곳에 내 시간과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소유되어졌을 때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안심하고 그것이 내게 소유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정말 섬긴다는 건 내가 어떤 대상을 내 마음에 위안과 도움과 평안과 소망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주님 이분이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결국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주신 분임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럴수록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극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할 일에 죄 해선을 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